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맞다 오랜만에 준비별 가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또 별들이 이거 삼성작 하면은 아직 좀센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택 쌓으면서 <웃음> 아왜 하나를 못 잡지? 응? 이잖나 보면서 갑시다 응? 오늘 또 태블망 먼저 응? 만들어주고 아이 친구 스택 사야 하는데 응? 아쇼진바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리롤 조금씩 치면서 요술사 받아주고 아 근데 스카노 내가 걸렀나? 황금 티켓? 아 이러면 좀더 천천히 할걸 그래도 지금부터 삼성작 시원하게 갑시다 어 나이스 공짜리롤 어또 공짜리롤 일단 여기까지 하나 려서 보상 높여줍시다 이거 사일러스 나오면 바꿔주면 돼요 <웃음> 여기는 왜 6레벨 조이가 <웃음> 아품격 <품격했네>, 있는 쇼핑 사이 <웃음> 올리면서 난동꾼 <웃음> 벌써 블라디 삼성 오 나이스 미달리까지 근데 황티라서 확실히 빠른 것 같네요 진짜 참고 막히는 것도 없이 아주 스무스합니다 이제 별 등급별로 보상이 좋아지는데 벌써 삼성이 두 개라서 돈또 많이 벌릴것 같네요 오 드디어 오별 오 근데 벌써 템이 나옵니다 용발을 하나 만들어줘야 할것 같네요 근데 AD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용발을 <웃음> 만드는 것도 좀 가구 의쪽으로 빼게 기다려봅시다 저 삼성작이 지금 잘 돼있어서 막 급하게 템을 안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어 럭스도 벌써 삼성 이거는 자이라 넣고 마적각 좀 넣어줄게요 어, 여기는 용발 필요하겠다 이거 용발에 가구일로 갑시다 지금 삼성작하니까 이거 추방자가 잘 받으니까 배치가 좀 귀찮긴 해도 추방자로 보호막을 당겨봅시다 이거 블라디한테 이온충격기를 넣어줄까요? 사일러스는 가구일 같은 거 넣고 탱킹을 확실히 챙깁시다 별보상으로템 많이 나오는 거 같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써도 될것 같네요 여기는 조중량볼리네요이 친구 뭔가 금방 갈것 같은데요 별이 진짜 이거 삼성문장만 되면 아직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초반만 잘 버티면 되는데 황금 티켓 덕분에 벌써부터 세네요 아자 쭉쭉 엄밀어가지고 아우서를 찾아봅시다 이거 자야부터 잡으면 좋긴 한데 다른 데는 왼쪽 배치가 나을 것 같아서 아 이거 오른쪽이 맞았네요. 그래도 상관없다. 인피 보건으로 갑시다. 다른 데도 근데 인피 쓰는 데가 많아서 이거 가시가 보호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아이 잠깐 먹어 봤더니 아, 근데 요즘 또 용을 많이 쓰는 추세라서 이거 거하기에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여기도 벌써 용갈이 둘이나 꺼내 쓰고 있고 럭스 마지막 템은 고민을 좀 해봅시다. 진짜 이대로 구랩 가면 될것 같네요. 아, 템을 벌써 몇 개를 먹은 거야? 자, 아, 구랩 달립시다. 팀장 피해주고 여기 이 친구도 별이네요. 이거 제가 황금 티켓 별이라서 이 친구는 삼성자안 보고 구랩을 땡긴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여기 럭스랑 다른 것도 삼성이라 어 당연히 이겨야죠? 생각보단 센가? 어뭐야쏘 뭐야 이거 아니 잠시만 와 졌어 아니 나는 삼성이 몇 갠데 어내 아, 연습 이거 거학 블루는 솔 주고 아이 친구 잠시 솔 시켜주고 거학을 만듭시다 어, 침장은 맞는 것 같은데 더 빠른 좀 <웃음> 아, 템을 잠시 참아볼게요 아, 근데 침장은 확실히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줄게요 아! 만들어갔다 어, 다음 턴부터 씁시다 아신 저거 침장 맞추면 그냥 이기는데 아직 그래도 신이 일성이라 버텨집니다 아 나이스! 한번더 썼으면 졌는데 안돼 이 녀석아 길드신 침정도 안쓰고 이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팔별이네요 아 저기서 솔다 선점하는 건 아니겠지? 조이는 일단 대기 여기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? 솔라리는쓸걸 그랬네요 솔라리 앞라인에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볼리베어 삼성 말고는 뭐가 없어가지고 보내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이 친구 용술사는 다 어디 팔아먹었죠? 어쨌거나 뭐 과학을 만들기 잘했네요. 여기 삼성작하고 용 쓰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웃솔템으로 보관을 챙깁시다. 여기를 제가 보내서 소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구렙되니까 배치가... 아 일단 조이 하나 넣읍시다 자 일단 메인기물도 침장 다 맞췄네요 리롤별대팔별 진짜 자존심을 건 싸움입니다 얘들아 화이팅 얘 죽이면 이거 잘하면 솔삼성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 내 소리야 그거 <웃음> 근본은 리롤별이야 이녀석아 서풍만 틀면 되겠네요 요거는 안 써도 되겠네요 이거 대각파이치라서 이거 럭스가 빨리 잡아줄 수 있나? 와 근데 거하게 내 피가 안 달려 와 아니 한방에 셋이나 터졌어 어 잠시만 제발 안돼 와 아니 인피 보건 보건이라가지고 아 삼성도 뭐 그냥 한방에 터지네요 어, 어이가 없네 안되겠다 이거 빨리 소를 찾아야겠네요 음, 챔피언 복제기까지? 저 바드라도 띄우겠습니다. 아 여기는 테라의 신이 이성이라서 되나? 아 뛰어! 소라카 힐조 힐! 아 나이스 럭스 살았다! 안 아프게 맞기 아이 정도면 뭐 하나정도는 맞을만 하죠 어 드디어 소리 나왔습니다 아드로 이제 오코 확률을 늘려봅시다 일단 템부터 전달할게요 미달리 도장 주겠습니다. 여기는 약한데? 여긴 그냥 이기네요? 바드로 이거 서풍을 좀 띄우겠습니다. 얘는 안 띄우면 안될것 같아서 <웃음> 좀 많이 세더라고요. 근데 이번, 이번엔 이기겠죠? 아 그래도 침장에 서풍까지 맞췄는데 이기지 않을까요? 그렇지 바드 제발 죽어 가불 앞에 장사 없지 아니 아, 아 <웃음> 아니, 아니 원펀맨이야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가시가 봇을 먹읍시다 이거 사일러스 가시가 봇을 좀 줘야겠네요 아 진짜 무슨 뭐 저런 게다 있어 아 한방 카르마 나도 이제는 다르다 마드가 확률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거 챔피언 복지기도 있고 한번 삼성 뛰어봅시다 여기는 판테온 삼성인데? 아 뭐야 자동 견제 고레벨 아, 삼성을 아, 제가 판테온 두 마리를 찾았습니다 아, 근데 솔은 진짜 안뜨네요 뭐, 사이펜이랑 좀 멀어집시다 이거 얘 보내고 판테온 팔아버립시다 이자까지 챙겨버리기 근데 여긴 아마 큰 손으로 피관리해서 순방을 한것 같네요 또 보낸 것 같은데 미안하다 두 마리를 내가 찾아버려서 아, 보내줍니다 아, 왜 이렇게 쏠리 안나올까요? 오, 바드 삼성이 빠르겠다. 어, 진짜 바드 삼성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? 바드 삼성을 띄웁시다. 어, 카르마저가 안 되겠어. 아주 원주를 내줘야지. 바드 한 마리. 아, 어, 샀는데 어, 딱 기다려, 나넌 진짜 아주 죽었다, 이거. <웃음> 아니 근데 여기서 바드를 한 마리를 들고 있는데 바드가 먼저 나오네요 어? 잠시만 30? 할수 있지? 와피1 일단은 바드 삼성 확정 근데 이거 소리 더 보고 싶어서 소리 떼면 소리를 합시다 아 이게 소리였으면 소한 마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솔 솔. 아 아까 놓친거 너무 아까운데 이런아 이거 어쩔수없이 바드삼성으로 끝냅시다 짜잔 <웃음> 아 이거 솔을 띄우고 싶었는데 솔은 한마리가 안나와가지고 아 진짜 카르마 무슨 이거 한방에 다 죽여버려서 저도 한방에 터뜨려줘야겠습니다 아이 근데 진짜 이렇게 쓰니까 카르마도 1등 가능하겠는데요 바드삼성 한방에 터뜨기 자, 이렇게 황금 티켓 별을 이용해 1등 했습니다. 이제 3성 받은 보너스.